나는 어떤 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. 그래서 내가 욕심의 법대로만 살고 계시다. 그러면 고등 침팬치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.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. 난 고등 침팬치로 남기로 했다. 이거 훌륭한 선택이에요. 왜 하늘이 낼때 사람만 냈나요? 모기도 냈어요. 모기가 모기답게 사는 게뭐 죄입니까? 그렇죠? 개가 개답게 사는 게 죄입니까? 원숭이가 원숭이답게 사는 게 죄입니까? 고등 침팬치가 고등 침팬치답게 사는 게 죄입니까?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. 근데, 하늘이 인간한테는요, 신성한 존재도 될수 있게 길을 열어놨어요. 그래서 인간 중에 일부는 신성을 깨닫고 신성한 존재가 됐어요. 근데 일부는요, 더, 더 많은, 막 일부도 아니죠. 다수가. 고등친팬치로 살고 있어요. 왜? 이게 편하니까요. 아니, 태어나서 내 욕망대로 살아보면 딱이 모양밖에 안 나와요. 근데 왜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? 다, 다, 다 동물들 다, 각계각층에서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. 안분 지족하고. 왜 인간만 그렇게 못 견뎌서 더 나은 길 없나, 더 나은 길 없나. 고등 침팬지가 머리가 좋거든요. 머리가 더 좋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신성이 더 드러나 있다 보니까 자꾸 후회가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더 완벽한 게 있는 것 같고 더 옳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인간이 스트레스 받는 고등 침팬지가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도 동물들보다 괴로워하고 있어요. 이렇게 괴롭게 해놓은 것도 하늘이 아마 괴롭지. 벗어날 길이 하나 있어. 신성한 존재가 돼. 신성한 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느껴지죠. 이렇게 느껴지는데 인간은요. 하늘이 선택권을 줘서 나는 고등친팬치답게 살고 싶다. 기독교에서 말한 혈육의 자녀로 충실히 살고 싶다. 사는 거죠. 살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신성한 존재가 될 겁니다. 그거는 아무도 할수 없는 말입니다. 신이 허락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. 모든 중생은 성불하게 돼 있어. 그거 오바입니다.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. 맞습니다. 팩트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보살들이 노력하면 더꼬득겨낼 수도 있어. 이것도 팩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명한 얘기를 해야지 이 모든 모든 존재들은 성불하게 되어 있어. 아니요. 그랬으면요. 진,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참나 알고 신성하게 살고 있었어야 돼요. 왜 여러분들이 참나 모르고 사셨을까요? 그 수많은 세월이 지금 인류, 우리가 아는 역사만 해도 뭐뭐 만년, 몇천년 흘렀는데 왜 우린 계속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? 이게 맞으니까요. 고등 침팬지답게 살고 계신 게 맞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힘든데요? 그렇게 힘든 게 고등 침팬지답게 사는 거예요. 사자는 편하실 것 같으세요? 사냥 나가지 않으면 요 굶어요. 사냥 한번 하기가 쉽습니까? 남의 생명 잡기가? 사자들도 고... 괴롭습니다. 사냥 한번 뛰려면 고생해서 하나 겨우 잡아놓으면 하이네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치욕이죠. 사자도 사냥하면서 그러지 않을까? 쫙 내면에서. 아, 이건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살아야죠. 어떻게 해요. 답이 없으요 고등 침팬치도 지금 답답하시죠? 더 다른 연구 안 하시면 다른 변수 없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. 고등 침팬치도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잘해 보려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고등 침팬치의 인생입니다.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이 성인들이, 철인들이, 불보살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. 길이 하나 있다고. 참나 찾는 수밖에 없다고. 다른 수가 없어요. 이, 이 인간의 그 고등 침팬지 꼼수로 아무리 답을 내봤자 딱 고등 침팬지다운 답밖에 안 나옵니다. 머리가 좋고 나쁘고. 느끼시지 않으세요? 사회를 살고 우리가 살아보면 머리 좋네 하면 또 이상한 또 있어요. 어둠이 다 있어요. 머리 좋으면 또 이게 문제고 성격이 좋으면 또 저게 문제고 다안 좋습니다. 그냥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. 그 중에 내가 제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만한 거 찾는 거,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 찾는 것 뿐이지 양해 차는 사람이 어딨어요. 자기도 자기 양해 안 차는데 지금. 여러분이 여러분 양해 차세요?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. 지금. 동거인이죠. 거울 볼 때마다 참, 너도 왜 이렇게 생겼니? 하면서 꼬라진 또왜 이렇고. 하면. 너도, 뭐, 또, 지 잘하는 걸만 계속 하려고 하지. 개발하려는 건또 싫어하고. 애고가 다 그렇지. 이게 직시하실 필요가 있어. 이게, 몰라, 괜찮아를 그냥 여러분 도피용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, 몰라, 괜찮아에서 나 자신도 내려놓고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요. 리얼하게 보입니다. 나 자신이 남처럼. 그걸 쭉 보고 있으면, 이 종특이 보여요. 아, 이 고등 침팬치는 딱 어떤 존재구나. 늘 참회하고 후회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그 바로 눈 뒤집히고 막 이게 그냥 전혀 믿을 수도 없는 지금 이 얘기 듣고 막 오늘 막 은혜 받고 고상한 생각만 하시잖아요 가다가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부터요 이게 고등 심펜치예요